ISTJ가 짝사랑과 썸 사이에서 어느 순간 일상 보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. 본인을 안 좋아해서 무미건조한 얘기만 하는 거라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 ISTJ의 일상 보고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1번. 오늘 하루 난 이렇게 보내고 있어. 넌 어때? 내 일상을 얘기하면서 상대의 일상도 궁금해하는 것입니다. 무턱대고 상대의 일상을 묻긴 난감하니 먼저 꺼냅니다. 여기서 ISTJ의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. 이번 주고받은 일상을 통해 딥러닝을 진행한다. 딥러닝은 ISTJ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사회화된 유형일수록 ISTJ의 요일별 루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런 과정을 통해 ISTJ는 상대에게 꾸준히 호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. O Nul Doshi Chung Hajushi Yasagam s <laughs> u h e b n a d e r Duck Dak Jay Young Sang Yul Tongha ISTJ y u i Honin Shin Go Hashi Gil Gi One h a d n a d a ISTJ World Membership A g e d Hashi m y a n Secret l Young y Sang Bonin d u n g Fan Young Sang Vlog ASMR d u n n 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 u i t s u d n a d a Uchuk Sang Dan Card Lul Click Hag e i Hajuse Yor